페스티벌에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자루 남성훈입니다 네, 어, 정말 오랜만에 맞아보는 조명의 열기 같습니다 네 먼저 저희 작은 전통 페스티벌의 공연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는 이 연주자들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기 가야금을 연주해주시는 윤소연 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 왼편에 이제 검은고를 연주해주고 계시는 강태훈 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높은 곳에 계시죠? 이제 대금을 연주해주고 계신 박병재님입니다. <웃음> 어디서 보다 <제가 말아봐. 웃음> 네 그리고 이제 제 뒤쪽에 이제 앉아 계시는 분은 이제 상자루의 멤버이기도 하죠. 이제 장구의 권효창입니다. <웃음> 네, 네. 그리고 이제 제 옆쪽에는 이제 해금을 연주해주고 계신 선지윤입니다. 네, 이거 연주를 정말 짧게 간단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정말 여기서 연주자들만의 개성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 위쪽에 이제 계신 분은 이제 판소리 전공이시지만, 이제 오늘은 징웅도 같이 쳐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그렇죠. 아주 훌륭합니다. 서위철입니다 서이철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기도 또 높은 곡에 계시죠. 바로 피리를 연주해 주고 계시는 차승현님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아재주하는 남성은, 입니다 네, 이렇게, 네, 여덟 명인가요 저희? 네, 오늘 총 이렇게, 8명의 연주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네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먼저 작은 전통 페스티벌은 이제 저희가 이제 새로운 전통 음악의 레퍼토리를 이제 개발해보고 이제 만들어보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저희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창작의 방법들이 있지만 저희는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전공을 해오면서 배웠던 이제 그 전통 음악들 그것들을 바탕으로 좀더 집중해서 다른 음악을 만들어보고자 했습니다 어, 여러분 혹시 여기 이제 국악을 직접 이제 전공을 하고 이제 업으로 삼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닌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나위라고 어, 하면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부탄판이요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80년대 에 아주 유명한 밴드 이름이 또 신화였죠. <웃음> 네, 그렇게 어, 그렇게들 이제 알고들 계시지만 이제 저희 저희들은 보통 신화위라고 한다면 즉흥 음악 을신나위라고 많이들 칭합니다. 이제 어, 아까 말씀하셨던 쿠판, 그 무속 음악에서 이제 유래한 기악 합주곡이고 이제 육자의 기토리.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하자면, 슬픈 선율을 위주로 이제 흘러가는 이제 즉흥음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저희는 그 신하위의 즉흥성과 이제 그 메인이 되는 선율이 있는 그 재즈 스탠더드, 스탠더드 재즈에 이것을 같이 결합을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신하위 스탠더드인데요. 어, 여러분들 입구에서 혹시 악보 다 받으셨나요? 네, 바로 이것이 저희가 만든 그 신나이 스탠더드인데요. 어, 그 이제 처음에 이제 저희가 들려드린 것이 어 이제 신나이 스탠더드 4번 이제 부제로 정읍 악가라이라는 곡이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들렸던 다음에 들려드렸던 곡이 이제 3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의 악보를 보시면 어, 제가 잠시만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네, <웃음> 네 이렇게 이렇게 저는 그 이세마치 진양이라는 장단에 이제 그 가락을 올리고 이제 그 끝. 이제 5박 6박, 아니면 뭐 6박을 이용해서 이제 새로운 전으로 변형시키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형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화위는 즉흥음악이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일정한 연주의 틀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의 틀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제 저희는 그 새로운 틀과 형식을 제시하고자 네, 이나이스탠드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1번부터 6번까지의 곡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두 곡을 들려드렸으니 네곡이 남았겠죠. 이제 그 다음으로는 1번과 6번과 2번과 5번 순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잘 경청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Роман т и м о ф е он з а в т т 지